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은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1304페이지 우리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우리 시간에 2절 말씀은 볼륨을 살짝 올립니다. 네, 2절을 우리 좀 소리 크게 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다 큰 과제가 일어났다 풀어야 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증가하고 자기는 회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될 태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나쁜 태도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자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암시하는 뜻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어, 껴안다, 포옹하다, 어, 얼싸 앉는다 이런 뜻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상징하는 뜻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제를 끌어안고 그 어려움을 을싸 않고 씨름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아멘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놓고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은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니고 그 문제를 을사 안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의 하박국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새해도 돌파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요 그 과제 앞에 아이고 너무 짐이 무겁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돌파해야 될 과제 풀어야 될 어려움 이것들 어싸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로 실험하는 하박국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원래는 이 하박국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박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장노님들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자들 안수 집사님들 딱 하박국이 되어가지고 어른들 얼싸 안고 껴안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실험하면서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실험하는 하박국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엄청난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끌어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한마디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당시 유다 상황을 좀 알면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지금 심판, 하시는데 그 심판의 뚜껑이 열렸어요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당시 유다왕 여호야 김은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인재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라의 운명이 지금 기울어져 가는 그때예요 그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인 우리는 왜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나라에 기울이자 가는 운명을 껴안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기대하면서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깜짝 놀랐어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라 오늘 본문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답변을 제가 듣고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놀랐다는 이 표현은 충격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엄청난 두려움 그 놀란 이유는 뭐냐?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이 심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놀라 하나님 때문에 그 놀라는 강도를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뚫렸다 내 몸은 처소에서 뚫리는 도다 야, 여러분 저 표현이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창자가 흔들릴 정도 로 그만큼 충격적이었대 목소리가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정도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답변의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놀랬는가 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정반대라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그 광경을 들으니까 하박국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 있고 그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은 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그 바벨론을 심판한 다음에 유다는 회복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보고 하박국은 너무 놀란 거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군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역사 가운데 당신의 플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주 세심할 정도로 이 땅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그걸 하박국은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거예요 어, 이 하박국처럼 막 창자가 막 흔들릴 정도는 그 모르겠지만 입술이 부르르 떨린다든지 막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올 때아 우리가 너무 놀라는 거라 야, 주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의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의 세계에 신비를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나타나심이죠 이게 세상의 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독특한 경험들이 이 신앙의 세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접할 때 그것을 신성한 접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신성한 접촉은 어떤 특별한 경험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접촉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임에 사로잡힐 때 때로는 막경리로움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접촉을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그 배에 주님이 오르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동안에 베드로는 주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 선생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배 만선이 되자 베드로는 그때 눈이 뜨여진 거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두려우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게 신성한 접촉이잖아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놀란 거예요. 또한 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주님과 올라갔을 때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 글소가 황홀하게 변화하시는 변모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또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던지 베드로가 헛소리하잖아요 <웃음> 여기가 저 사원이 이래가지고 그만큼 뭐냐 여러분 이 신성한 경험들이 우리 신앙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드레날린이 막내 어디서부터 솟아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어 기쁨이 흥분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 몸이 풍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데 오금이 막 졸여 내 가슴이 막 찔려 들어와 내영혼에막찌르게 들어와 여러분 이것이 신성한 접촉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접속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는 신앙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영적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어떤 경험, 신성한 어떤 그런 접촉들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을 때 그냥 예배의 자리가 구경꾼이 앉는 자리로 전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경이로움에 빠지는 것도 없이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일종의 종교생활로 전락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날교의 신앙은 생명력이 살아있게 되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과 접촉되는 신성한 접촉이 예배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이로움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뜨이기만 하면 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 그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눈이 뜨여지게 되면 일상이 기적이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적은 항상 있다. 단지 당신이 원하는 기적이 없을 뿐이지, 기적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눈이 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밤늦게 들어왔더니 새록 새로 너무 편하게 잠을 자. 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어. 오늘도 기적이야. 이런 감사와 감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디서나 언제나 경험될수 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주치는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격리로우신 분인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네. 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는 이런 어떤 복된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계속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첫 촉과 말씀, 하시는 말씀이 쏟아질 때, 하박국이는 딱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인데, 하박국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예전에 저 구절들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플랑카드를 걸어놓고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부흥에 관한 플랑카드나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쓰였던 그 부흥은 일종의 교회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교회 성장 그런 측면에서 이 부흥이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이 붕은 그 교회 성장만을 의미했던 붕과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그 붕을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이절에서 말하는 그 붕은 어떤 붕이냐? 여러분 이 붕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제가 알았어요. 와,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지금 이 땅에 행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행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행위를 멈추지 마시고, 스탑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부흥이라. 부흥. 아, 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때 정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진짜 형통이고 무엇이 성공이냐? 그것은 내 뜻대로 상황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장 선한 겁니다 가장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당신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우리가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 가운데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지어다라고 부흥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흥에 관한 정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다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콜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플랜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붕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그부어떤던 붕입니까?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그 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이 붕이 속히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속히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샥샥샥 돌아가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우리 상황이 돌아갈 때 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왜내 삶은 이렇게 자꾸 꼬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순탄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죠 요셉을 보면 잘알수 있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복잡 미묘하잖아요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어떤 때는 막 꼬이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원치 않는 타향살이 노예 생활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도 좀 풀리나 했더니 또 모함을 또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야 하나님의 뜻이 내상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러지? 아주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잖아요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 아버지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좀 있다 보니까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집주인 보디발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될 것처럼 보여져 헷갈리는 거예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무엇인가가 보이는 듯 보이는 듯했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언제나 끝나버리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는 과정 속에는 아주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줄 것은 뭐냐? 요셉이 있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자기 운명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의 운명을 쥐고 계셨어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당신 자신이 여러분의 어떤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미묘에 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지어다 여러분 네. 여러분 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복잡 미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당신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더 우리는 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 아, 이게 나라의 운명이, 이게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바벨론의 왕에게 유다의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알았어.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하죠. 주여, 붕을 주세요.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붕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붕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참 의미가 좋아요 그 붕이란 뜻 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되다 그게 붕 안에 있어요 Revive, Renewal 새롭게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손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하나님손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게 또한 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지금 필요한 때가 붕이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 정말 이대로 가서는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부흥 노래 많이 부를 때만 부흥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거라 하나님 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이 민족의 소망이 될수 있도록 예. 주여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예. 기도해야 될때 정말 기도해야 될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처럼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하박구 선지자는 수년 내에 이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음?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합니다 수년 내에 그러니까 이하박구 선지자가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은, 믿음은,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명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기다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린다는 뜻이 참 중요합니다 뭐 기다린다는 게 뭐냐는 거죠 기다리는 게 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부흥과 관련된 기다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남아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권능과 부흥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과 사도행 1장 8절을 크게 같이 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다는 너와 함께 오직 성령이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너희들이 한다 약속인 거야 약속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약속이 너무 호황됐을 거예요 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제자들과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말씀하신가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전혀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약속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권능, 큰 부흥을 약속해 주셨어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다 있어요 왜 부흥의 약속을 받았지만 권능의 약속을 받았지만 왜그 권능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권능을 받았는지를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그 오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교회가 기도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이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비록 짧은 열흘의 시간에 불과했지만 이 120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드디어 열흘째 되던 오순들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불같은 영이 충만히 임하더니 대다리 가슴이 뜨거워졌고 방언이 터져나왔고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몰려들었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초대교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 일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데서 시작되어야 돼요 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움 생겼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드러난 부흥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도의 차이다 부흥의 복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다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 밑에 흐르고 있다 누구든지 그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과 같은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온다 그러나 파지 않으면 물줄기 위해서 목말라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부흥의 우물을 파는 거냐? 기도로 파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부흥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기도로 그 물줄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가 준비될 때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 붕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에 항상 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이 정말 부흥이 필요한 때죠 네. 매우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나라 네. 지금 한국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저런과 비난이 일어나고 있죠 마귀는 교회 안팎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조소와 조롱거리가 지금 한국 안에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동안에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완성해 놓은 핵을 지금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등자 밑뛰 어둡다고.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쪼개질 대로 쪼개진 나라입니다. 분열이 어느 시대부터 지금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일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치 조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창조 지수를 파괴하는 동성애가 지금 어저씨 합법화 되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나라에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에 4 1 5 총선 앞두고 한국계는 분명히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폼내라고? 아니잖아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거든요. 부흥의 물줄기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지금 터뜨리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좀 아직 미직미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흥의 진동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확 일하시는 것보다 지금 뭔가 비지비집그부흥의막이 움직임들이, 진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그 등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지난 하반기에 6월 달부터 12월달까지 47명이 등록을 했는데 상반기 통계가 제가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 47명이 지난 6월달 하반기에 우리에게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청년이 23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반이 청년들이라 그럼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가 덕천동에 나가고 화면계에 나가서 전도지 뿌려가지고 막 강권을 데려온 청년이 아니에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거의 제 발로 걸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떠나는 한국계 떠나는 이런 시점에서 제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우리 기도의 집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청년을 들고 아무게야 지난주 예배 얼마나 드렸냐 그랬더니 주중에 세번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 주중에 그 청년이 백수냐 아니에요 일하는 청년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주중에 주일도 아니에요 주일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주 중에 세 번이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붕의 지금 진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붕은 자절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 기도가 준비될 때. 할렐루야 그렇게 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부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성도들이 등록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새해 우리 교육자들부터 좀 부흥 리바이벌 프로젝트 우리가 좀더 움직이고 기도하고 그것을 더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터뜨리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교육자 안에서 부흥 리바이벌 프로젝트 40, 50, 15, 20 뭔가 좀 들으면 뭔가 헷갈리지만, 우리 안에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붕은 저절로 임하지는 않아요. 저절로. <웃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 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 없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로 계속 우리를 지금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몰아계십니다. 몰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여러분 눈이 떠셔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어떤 어움이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움 앞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가정의 위기가 닥쳤거나 건강의 위기가 왔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내 모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사람 원망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망하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 모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 부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들이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내 삶에 딱 세팅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해는 그 자리가 여러분 삶에 꼭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축복하고 주중의 기도의 예배가 또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합은해도 매주 열리잖아요 8시에 시작되다 보니까 때로는 직장일로 좀 늦게 그렇게 퇴근하신 분들은 8시 시간 맞추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한 시간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시간으로 와서 한시간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 금요일 밤에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거든 주중에 열리는 기도의 집 예배 특히 프라임 타임이라고 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그곳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흥의 물꼬를 트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꼭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막 밀려오게 되면 단순히 뭐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차원과또 다른 내 개인에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너무 내게 사랑이 말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아 오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요 계속 불화하고 틱틱거리는 사람들이 화목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참지 못하고 늘 조급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냉정하고 정이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왠지 하, 왜 저럴까 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모든 것을 덮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오만 불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심령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맙시다. 절대.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뭐 기도를 강권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흥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공동체에도. 제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지만 제 설교가 오늘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나중에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냐 저는 그 증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에 부흥의 구경꾼자가 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때 부흥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흥의 주역이 되자 아멘. 주인공이 되자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붕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우리 공동체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물 우리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우리 공동체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게도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